너이 예쁘다 나가자 <웃음> 엄마 나나이라고해 산타야 할아버지가 친구하 산타님은 좀 약간 거리감 느껴진다 혜인 뭐. 난, 뭐라고 했을거야?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원 없어? <웃음> 그 애기 초기 위험해 야 <웃음> 귀엽다 귀엽지. 데 아네, 이거 마에 드는데. 와 이거 괜찮다. 이 아이템. 이거 나 <웃음> 어,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? 어. 근데 빛만이니까좀 그래. 가이 같아. 그래도 안이야. 도 살짝. 아, 와. 뭐 근데 너무 어서뿐데 어떡하지? 음, 이렇게. 앞에는 감쪽같지만 뒤로 남기면 짜잔잔! <웃음> 아, 아기 토끼냥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사이즈는 엄마예요, 엄마. 아, 어, 이것 작아. 왜 이렇게... 화장실 이게 작아? 빰빰, 빰빰. 응. 빰빰. 이런 식으로 그냥 이모 선물들도 막 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포장지가 똑같잖아요. 가지고 그냥 주려구요티안 나게. 해리야, 이게 그렇게 재밌어? 이게 그렇게 재밌어? 지금 이 순위가 샤워보러 갔다 왔 어, 나 그거 없 야, 지 이거 못해. 어, 나 이거 못해. 어, 나 <웃음> 이거 어, 나이 <웃음> 나면 나사어지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저들 울어줘요 자꾸 그리고 언니는 저들 싸워 저들 속여줘요 말하려고 했어. 어 알았어.